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이 이제 집합 Y에 있는 원소들이랑 어 이제 짝짓기리 하는 대응이라고 맞습니다. 맞아요. 잘 알고 있어요. 평소에 예. 이제 그 X의 입장에서 하나씩만 대응하는수라고 검술한... X 입장에서 뭐랑 하나씩 대응하는거에요? 지파 Y는 4수. 아, 맞아요. 어, 여기서 이제 문제 그죠? 항상 매날 물어보게똑같아지 물어보면 똑같잖아요. 그 물어보면 매날 똑같아 X가 있고요 Y가 있대요. 맞나요? 네.